1호선 끝자락이 여기였군요. 처음 와 봅니다. 처음 와 봐. 여기는 지금 수요산입니다. 수요산. 소유산. 더 멀리 가고. 지금 수요산역에서 일단은 내렸고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저기 연천군 쪽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쪽을 지금 가고 있어요. 웬만하면 어 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너무 장소도 멀고 특히나 요즘에 너무 추워서 도로도 빙판길이기도 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고 있어요 힘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가다가 책도 읽고 하기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 이런 선택을 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신 밥 먹을 시간이 좀 없어진다는 게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낫죠 3일동안 해야 돼요 3일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보니까 이중교통만 이용하는 시간이 2시간 반이에요. <웃음> 솔직히 조금 힘들기는 한데, 진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지금 여기 바깥쪽은 성이랑 완전 달라요. 그냥, 그냥 완전 그냥 시골 온거 같은 느낌? 이정...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날씨가 너무 춥다는 게 흔이지만 아무튼 오늘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목소리나> 아, 강의가 끝났는데요 지금 한파특보가 내렸어요 지금 진짜 한파특보가 이렇게 춥, 추울... 꽤 춥네요. 저는 바로 집으로 갑니다. 2시간 반 걸려서 가야 됩니다. 밥 먹고, 고, 고! 제가 볼땐 여기 지금 한, 영하 한 10몇 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춥다. 이 역까지만 운내라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는 곳 앞쪽으로 한 걸음 집에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 반 걸려요. 빨 가야지. t 일도 이렇게. 이렇게, 모레도 이렇게. 어제 했던 거요. 그냥 조금씩 한번 만져 보세요. 만져 보시고 조금 있다실습을 다시 복습을 하긴 할 건데. 어, 어제 뭐배웠지이렇게 있었는데 <웃음> 조금씩 생각해보시면 어, 좋아요. 어제 사이트에서 아, 이거 입고 이에요 이거 네이제지 저장했어도 좋은네그죠그죠하신요 대신 내일까지 내일까지 방송 다시 해야 돼요 오눈 왜그랬어 그렇죠? 갑자기 아 진짜요? 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돼네그죠그죠아 이거 한번저장하고있슨일그한번 넘겨보세요 와 <웃음> <웃음> <웃음> 와아 이고 뭐, 진짜 진짜 참... <웃음> 와 진짜 대단하세요 네? 진짜 대단하세요 <웃음> 근데 이정도로 적었을때 몰랐죠 <웃음> 원래 제가 방해할 때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왜냐면 뭐를 먹으면 입에 뭔가 이물감이 생기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소화가 잘 되면 트림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솔직히 조금 보기 좀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잘안 먹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동시간이 2시간 반이고 그러니까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8시간 9시간 후가 돼버리니까 배가 고프니까 에너지가 안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뭐좀 먹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요리 사왔습니다 먹으면서 해야 되겠어요 지금... 자, 바닥글은. 쪼. 아, 바닥글은, 요건 중간이고요. 이게 슬라이드 번호가. 슬라... 아, 네. 3일 강의가 벌써 끝났네요. 지금 영상으로 보면은 그냥 아주 잠깐잠깐 잠깐 지나갔겠죠? 가고지나 아, 그냥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5시간이에요, 5시간. 5시간 동안, 원래 솔직히 차 끌고 다닐 수도 있는데, 차 끌고 다니기가 너무 좀 애매한 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차 빌리고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아, 그래가지고 교대해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녔네요. 아, 이게, 강의가, 진짜, 그래도 멀리 와도 되게 뿌듯한 건, 수강생 분들이 나이대가, 어, 6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내용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버전이 또 2007버전이니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여러가지 기능들을 한꺼번에 다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강의 자체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되게 준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강의일수록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더 쉽게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데는 그러니까 뭐 강의료라든지 그런걸 신경쓰지 않고 그냥 최대한 올수 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발전하려면 해야되니까 하... 보이시나요? 지금 엄청 춥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잘 끝냈는데 수강생 분들이나 저 불러주신 선생님이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되려 제가 더 기분좋게 집에 가게 되네요 제가 잘해야지만 어, 저도 좋고 그리고 저 불러주신 선생님도 좋고 그리고 오신 수강생분들도 좋으니까 근데 강사라고 하는 직업이 단순하게 알려준다고만 라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모두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진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 그런 거를 꼭 가져야지만 잘할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부담감 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요 아무튼 너무 재밌었던 3일이었습니다 지지쌤이었습니다. 안녕!